아남자를볼때 국방 저는 키 옛날부터 9cm 아, 체는 GCH GCH 궁합도 안 본인가요? <웃음> 7살이에요 아, 13살 체는 옛날에 궁합도 안 본인가요? 이민스센터가 <웃음> 어디 있어요? 일단 호주부터 올리자 아. 안녕하세요 네. 지금 광교에 왔습니다 짠 수원여행 필수코스인 광교 서울에서도 가까워 주말 당일치기로 여행 하기딱 좋은 곳인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꽉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광교 여행 코스 소개 광교 당일치기 코스 및 맛집 정리본까지 무료 배포해드립니다 영상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세요 수원 사는 사람이 직접 추천해주는 수원 여행 당일치기 코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하고 같이 촬영을 해주시는 분들과 안녕하세요 네. 네. 이우누리 새끼에서 박수 옆에서 그냥 새끼로 출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새끼로 출연하고 습니다 네, 리 선배님 라윤경 씨 안녕 애가 셋이에요 t 누나, 아 어? 누나는 왜 자랑스러워하지 못해요? 애가 셋이에요 그러면 아 그래야 하는 데야 둘이야 둘아인가요 아. 저터 봤던 이는 어떤 아이였 아. 두분 여기 아시죠? 네, 저는 알죠. 아, 알죠. 네. 저도 봤습니다. 채널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Joystick, 하늘 하늘 네. 다 봤죠. 그 아. 꿀팁을 주는 사람. 아. <웃음> 아 아니, 어쩌지? 아, 이거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배겼네. <웃음> 아, 잠깐만. 지가 네. 얼굴이 빨개지잖아. 선생님에게도 얼굴 굉장히 빨개지. 마음이. Yeah. 아, 이게 원래 안 그렇거든요. 저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촬영이야. 아 그럼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 오, 야. 그런 대답이 아니? 오늘 클라네를 방송.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 엘리웨이. 음. 저 저기 사전 답사로왔는데와 이거는 왜가가까요왜 아, 아, 그럴까 이게 유럽인지 야 정말 강주에 이런 곳이 있나 놀랄 거예요 아 이거 유명하더라고요 저희 어. 여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 우리가 갈 곳을 출발합니다 네네네 이양이면 손을 좀 가운데 끼게 해줘요 아니 일부러 어디다 넣었어 아니 야, 이, 이, 이거 되게 숙소많아서아 그거 안다끼 숙소를 요아아 가운데다 끼게 해아아아아아아아아숙소아아아아아 <웃음> <깜빗하게 웃음> <깜빗하게 웃음> <웃음> <웃음> <목소리>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 자, 하나, 둘, 하나, 두, 화이팅! 어, 어. 되게 한강 같잖아. 요 어, 어, 어, 맞아. 딱 한강 한강 한강에서 아, 네. 텐트, 한강보다 어. 훨씬 좋지. 어. 그 어.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어디서 뭐 행복한 에너지가 막 넘어져 올오고 저희가 속이 작습니다.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LA 네. 어디로 가라고요, 어머니? 여기가 경 여기가 제가 아, 이틀 전에 각자 문제 나가는 곳에 보냈죠. 네. 예. 이제 그분들 나가서 맞추면 예. 무조건 만원 예. 드립니다. 문제 당 문제 다. 예? 최종적으로 맞추신 분은 저하고 가입하면서 이기지만 가져가고 예. 지면 그돈 제가 가져가. 아 퀴즈도 퀴즈도 어려운데 아. 거기다 가져가도 돼요. 왜냐면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아, 무슨 뜻입니까? 자, 골목! 골목! 뭐? 아 뭐? 아 그러면 우리 L N 스펠리을 스펟 됐어요. 어아됐 어. A L l Y. 뗀거 아 A L N -E Y. w A Y. 딩동 게. 자, 가, 가, 가, 가. 시간 없어. 하이바이포. 하이바이포. 됐어. 자, 이제, 그러면. 아니두 분은 부서졌 아니 다가보면 이길 자신 없으면. 이곳에서 다시 깜짝 놀라. 아이를 위한. 아이들 교육. 아 놀이. 정답. 정... 엘리키즈. 엘리키즈. 김동대아 아, 너무 잘한다. 아, <웃음> 제가 언니, 여기 붙여. 어, 아, 정답. 정답 여기 위에 있잖아 위에 있잖아 엘리키즈. 엘리키즈. 파이 파이 파이 아이 가이 계속 되시다가. 아, 그래. 아니 그 주변에 아 가져보면 이게 사실가없습니 자,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자. 파티님, 들어가. 저희 들어가도 돼요? 한 좀. 잡아주세요. 하나. 둘셋넷. 이네요 진짜 축사. 아, 끝났 시간 우리 봐야. 가 이제 여기또가 봐야 되는데. 여기 베이커리. 베이커리죠. 베이커리. 와. 그래야 되는데. 멋있겠다. 저희가 아, 요 저희가 지금 어. 없습니다. 상황이. 어, 이렇게 낼와 있어야지 그 이렇게 하다 어떻게 해야명씩가위바위 해서 세명이나다 네. 이기면 내가 3만원 대출해 주고 3 만원 이아하고이만 미안해 미안해 저 인절파 왜왜넣 이거 아까 처음부터 좀 설명 좀해세요왜 이렇게 됐는지 자 지금 쟁반이 두 개가 보이는 이유 자 원래는 아 직접 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그런데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라고 허니블링 양이 따로 들고 있었던 것을 네. 아 남자로서 그냥 볼수 없다 해서 어, 한 쟁반을 옮겨서 제가 혼자 서기로 나머지 우리 여성분들은 앉혀서 쉬는 거요 그만큼 매너가 아 매너가 언제부터 있으셨는지 모태메어니다 태어나자 볼요 감사합니다 네, 엄마한테도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웃음> 네아 예예 네, 예. 저 나, 나가도 돼요, 울어도 돼요 <웃음> 구절미 크루아상입니다 오 마이 갓 안에 뭐 있어 <웃음> 뭐 있어요? 어뭐 있어요? 어우 육즈릴러 어마어 크림이 <웃음> 들었어 <웃음> 넣어봐 깜짝이야 연애 액 넣어먹자 네 다시 촬영 들어갑니다. 빵이 너무 맛있었어요. 나 먹는... 아, 먹는 아, 네. 안, 안, 안, 안, 아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만 안, 안, 안, 안, 너무 예뻐요 여기가 여기 엘리베이에가 좋은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식당. 예. 지금도 괜찮은데 조금 어두워지면 더 좋은 거죠. 야. 네. 우리 어쨌든 현장 네. 우 같이 이렇게 음. 촬영하게 됐는데 부트거 음. 중에서 어. 리모도 있고. 그고 여기 현장 분위기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1등을 다시 나서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뭐 이게 뭐 사심 반녹 빼고 나 하루 중 이렇게 세 번니까? 이 컨텐츠 쪽으로 굉장히 재능이 있으세요. 아약에1등다 상은 한 명만 받아. 그걸 뭐할 거야? 저는 여행 어. 가야 어. 여행은 좋은 사람을 가야 돼. 누구랑 가야 내가 장소를 정확한 사람 정확해요. 예정 저요못지 1등 하면 얘는 하하 떨이야 딱 얘는 더욱으로 내가 줄야그래도많러고말씀요 나이가 있어 그렇게 생각해봐 저도 생각하고 뭐 방송이 거의 끝나가니까 하는 말인데 네. 일단 여기 주민 대스센터가 네. 어디 있어요? 일단 호주부터 올리자 아니 저는 네. 저는 나쁘지 않아요 저는 넌4 0대이가 20대야 20.. 지 어떻게 27이에요 아 13살 차면 넌 내가 맙다도한번넣어는데 누가? <목소리> 저희 몇, 초까나... 몇, 몇 명이 얘기하는 거 <목소리> 남자를 볼때 좋아. 아 남자를 볼때 저는 키. 키. 1 8 0 넘어. 저요? 네. 공식적으로 한188 그러는데 어. 지금 현재는 약180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 그렇다. 왜이렇키저 71이요. 옛날에 또 9cm 차이는 궁합도 안 보는데. 딱이 딱이. 또또 또. 바 키. 바 자상함. 얘 눈썹도 대신 드려준다 어머 <목소리> 오늘 매게 주라고 해야지 세상에 우리 헌숙 자산한 거 봐라 어머 자산이 뚝뚝 떨어지네 떨어져 떨어져 <목소리> 니야 응. 언니가 축하 불러줄게 날짜 잡자 오늘 어? 방금해서 <목소리> 이제 올해 가기 전에니까 두달 안에 잡아야 된다 두달 안에 두달 안에 11월 12월 날짜만 골라 아. 어 그러는 걸로 어 알겠습니다 우승 1등 하면 네 우승 1등 하면 <웃음> 좋아했어 약속 이런 마인드 로속자 걸어 걸어 왜요? 어 오야 oh, so 이렇게 cool. 또 스킨십을 yeah. 하나 <웃음> <웃음> <웃음> 좋아한다.